쓴 휴대폰을 조사해보니 데이터가 스페인의 안의 통신탑을 거쳐갔다. 놈이 거기 누군가랑 연락하고 있었어. 그 신호를 추적하니 카르텔이 운영하는 양식장이 나왔다. 대안 어. 지역의 외딴 건물이야. 밀수풍으로 옮기기 딱이네. 미사일도요. 현장에 침투해서 미사일이 거기 있는지 확인해야 돼. 정보에 따르면 건물이 최소 4개 등대까지 있어 카르텔 경비가 아주 많을 거다. 딱 맞는 장비만 있으면 불숲에은피할수 있을 거야. 균형은 그냥 끌면... 맞아... 난 해안을 감지하면서 철수 보트를 준비할게. 아니라알았 혼자서 너무 위험해. 우리 셋도 마는 거야. 여긴 우리 관할이 아니야. 존, 아주 은밀하게 가야 돼. 어떤 승인도 못 받았으니 죄인들은 힘이를 유지하자고. 위치 잡으면 연락할게. 하사님이 사이로 옮기기 전에 우리가 찾아내자. 으쌰 무기보석 아, 이런 무기를 나한테 줘야지 어, 이 장난 아닌데 브라보 와초원이다 해안에서 500미터 지점 건물이 보인다 현재 상황 하지만 총좀 싸워봤는가봐 사격 위치에 도착했다 무장한 목표도 우을가하고 있다 준비되면 시작해도 좋다 엄폐하고 있다고? 집이 그 그냥 뒷발라 있는가? 바람없 200미터. 쏩니다. 오. 당인거. 브라보. 상황은? 우리가 당인거. 브라보. 상태는? 아니네. 쟤가 저기였네. 괜찮다. 워처. 돌 잡았다 와우 잘했어 이동하면서 현장 수색해 전방에 기동 순찰대와 지성군이 있다 확인해 가지 뭐가 있는지 파악해보자고 가려테니까 그렇겠지 보복해서 돌아간다 놈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 숲에 그냥 숨어있어 굳이 싸울 필요는 없다 내버려둬 골잡아질 거다. 브라보, 여기는 맞죠 현재 상황은 이동 중이 널었어요. 현장에 가려 될 병력이 있다. 미사일이 들어갈만한 게 보이나? 아직이야. 알겠다. 계속 진행해. 이동. 괜찮다. 어떻학교는 임마와 돌솥앞에까지 가다 대게 왼쪽에 돌, 열화상으로 내레이저를 확인해. 확인, 먼저 쏘아 <끝> 처리했습니다. 명중이다 라자 이동하지. 따로 와, 어, 흔히 좀 마음이 든다. 좀 한다. 딜리 슈터 있다. 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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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이 딱 들어가네요. 여기 컨테이너 왕출사한다. 여기는 뭐라고? 이지으로 움직인다. 컨테이너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일지도 모릅니다. 알겠다. 빨리 확보해야 돼. 난을 따라서 시야를 확보 중이다. 계속 진행해. 알다 통화이다. 통화를 마주할 수있을예 알겠습니다. 태리랑 테라범이라 진짜 오. 개판이네요. 테라범만 해도 성격신든 이젠 가르테까지 말썽이구만. 그 노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진짜 무리가 너무 많아. 폭력을 쓰는 게 똑같지. 플이스게임는게아니이 없어. 이레 불이 길어서 은폐하기 좋겠어. 조용히 진행한다. 맞아. 혹시, 들어와서 안그 없나? 아이리 간다고. 나아 e g r a 우와. 우와. 우와. 봐 정지. 전방에 돌을 열상으로 확인해. 보입니다 저는은 내가 잡지. 어디야? 다 아, 바로 이거지. 깔끔하고. 좋시 좋아. 좋아, 좋아. 지 난방에 건물이다. 밖에는 아무도 없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건물 안에 들어가자고. 심박 탐지기로 건물에 저기 있는지 확인해. 심박 탐지기는 어떻게 사용하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다. 계속 간다. 가자. 놈들이 잠깐 멈춘 것 같군. 싸울 필요 없다. 지나갈 수 있어 라저 놈이 다시 이동한다 안보여 확인 나도 추시하겠다 계속 간다 전방의 숲길 저기로 이동해 라아 와우 되게 재밌네 런다 쓰러. 나무 연필하면 잘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계속 경계. 알린다 컨테이너 트럭이 안으로 들어갔다. 컨테이너를 창고에 넣을지도 몰라. 근처에 무장한 적이 많다. 확인, 보지. 러셀. 말해 하자. 현장에 복귀하니까 좋습니까? 그렇지. 글쎄 이번 일은 내 책임이 커 그래서 직접 온 거야. 모든 걸알순 없잖아 나스. 우리가 가진 정보로 여기까지. 오고. 아주 든든하네요. 일단 지금은 임무부터 처리하죠. 미사일을 못 찾으면 다 물거품이 될 거야. 이 군인 거의 다 왔다. 여기 능선만 지르면 놈들의 주요 강물이 보일 거야. 이제 전기, 오늘도 전기를 따라서 가는 거야. 오늘도 되겠다. 동산에 접근 중에 나갈 수가 있네. 좋아, 이제 곧 주요 건물이 나올 거야. 언덕 꼭대기에 서볼수 있어. 날씨가 더 높는 거야. 안경을 찢고 씌어가 족다. 갤리 슈트면 웬만해선 괜찮을 겁니다. 주여 건물이 보인다. 한시방향4 0 0 m 알겠다. 풀숲에 자리잡아.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저격총을 쓰는 게좋아다 아주. 그게 유리해. 야, 놈들이 쫙 깔려있습니다. 확인. 온 사방에 카르텔리곤 음. 가변 배율 조준경을 사용해. 목표까지 거리가 멀다. 대기해 내가 거리를 조정하기 전까진 쏘지마 올라가. 워처 준비됐다 거기서 최대한 많이 잡고 이동해 바깥쪽 놈들부터 잡아 알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대인님 시작해 가장 외곽쪽부터 <웃음> 나머지 둘이 볼수 있다 한 번에 두놈을 제압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봐 한 번에 두 눈. 민간인이다. 비무장이야. 민간인들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양식정 때문이겠지.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민간인들을 어떻게 구별하는 거야? 저는 혼자 있다. 탄낙차 조정 세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처리. 시카리오 처치 계속 경계해 다른 술찰때가 시체를 못보게 한놈이 떨어져있다 야놈 탄낙자 세칸 한칸 한칸 두 세칸 처리 처리 완료 세차라 2차라 2라 2차라 차라 2차라 2차라 2차라 2차라 2차라 2차라 2차라 2차라 떨어져 있는 라 노려. 두칸 반 두칸 두칸 반 잡았습니다 잘왔어 하나 처리해 나머지는 내가 잡는다 세칸 하나 둘 세. 명중이다 명중이다 단창 교체 침착해 세, 까지. 세, 세, 가르쳐 네. 경비가 볼 수도 있다. 흩어질 때까지 기다려. 네. 두 놈이 놈을 볼수 있다. 위치를 변경해서 한 발에 두 놈을 노려. 한 놈이 떨어져 있다. 세칸반하 둘, 셋, 컨반. 처리 완료. 잘했다. 저는 혼자 있다. 처리했다. 시체 쪽으로 가고 있었어. 한 발로 두 놈을 처리해. 나머지 내가 잡는다 네칸두칸세칸 칸, 칸. 내가 거리를 말해주지 적이 움직이면 동선을 계산해 다른 두놈이 보고 있다 한번에 두놈을 처리할 수 있겠나 안된다 안된다 안안나안 돼. 안안어 됐다 됐다 놈들이 총소리를 들었다 적처리 놈들이 오퇴한다 우리가 저격한다는걸 알아챘어 약았다 우리 수밖에 야 우와, 놈들이 박격포를쏜다 가야지 계속 이동해 완피하면서 계속 움직여. 안그러면 위치가 발각된다. 맞아, 놈들이 박격포를쏜다 가까이 가지 말고 계속 움직이면서 쏴 Tell you why you t 완료. 잘했다 가 하지 예. 네. 대인님도요. 다 정리한 것 같군. 내려와서 들어갈 길을 찾아. 난 이쪽에서 업무하지. 야... 그래 왜 접니까? 왜꼭 접니까 대인님? 그래. 난 대위고 넌 하사니까 아, 계속 그래. 이동해. 예? 알겠습니다, 대인님. 알린다. 내 쪽에서 보이는 건 없어. 놈들이 미사일을 옮긴다면 우리가 이미 놓쳤거나 여기 건물들 중에 있을 거야. 도착했나 가 m not sure if you're d i 선수라는 건 아니 t e d 난 요새도 다 s 요 담배는 좀 끊어야 하는데 담배도 피십니까? 어, 집에서 피면 쫓겨나지만 금연중이야 담배를 끊는 게 쉽진 않더라고 뭐그런 시간 어때? 그건 됐어 존 연락이 달려나 건물 뒤편에서 그쪽으로 차량들이 접근한다 哥哥休 у 미안해. 그래. 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중이야. 고생은 네가 나하는 데뭐 알아주셔서 다행이네요. 훈련으로 딱이지. 지금 훈련 중입니까? 모든 상황이 훈련이야. 그렇게나죠? 이제 생각할 건. 길 건너서 안으로 진입해도 될 거야. 알겠습니다. 이동합니다. 전대원, 놈들이 경고를 울렸다. 조심해 가세 놈들 경비가 심해질 거야. 알겠습니다. 주요 건물 주변의 게이트들이 열렸다. 계획 통과합니다. 확인.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 미사일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해야 돼. 맞아. 평화롭다. 또다둘러 봐야 되나. 완전 노가다인데. 고문이다. 적이풍구에 최루가스를 넣으면 쥐새끼처럼 튀어나올 거다. 난 여기서 놈들 처리해야지. 최루가스를 <웃음> 씁니다. 준비하십시오. 확인 준비됐다. 최루가스. 돕다. 조수리, 조사 1. 필요하다, 무기총. 창고 클리어. 안에서 컨테이너 확인해. 나머지 창고도 조사해서 미사일 흔적을 찾아. 뭐를 구만러는 거. 아, 이쯤 램프가 좋은데. 컨테이너 안을 확인해 가자. 이것으로 봐, 경부터 좀 하고. 타나기였는데, 아, 이이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탄약이지? 아, 총을 총을 총을 총을 덮고 총을 덮고 이거 맘에 안들어 그렇지 됐어 이 컨테이너 찾아라 이거 아이가 난이 컨테이너가 맘에 안들었는데 뭐야? 미친 확실히 카르텔 기지가 많네요 찾았나? 음. 마약이 존나게 많습니다 와. 무기랑 마약 각종 자재도 있습니다 지금은 놈들 마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미사일이 여기 있는지 확인해야 돼 <목소리> 다른 건물에서 무장순찰대가 접근 중이다 놈이 경계한다 어쩌라고? 아씨 I'm not talking a b o u Do i not. 선수를 잘 하시네요 요새 좀 까문다 카일 농담 좀 했습니다 대위님 <웃음> 작전 중에 농담을 둘다 임무에 집중해 예 아가씨 아가씨? 날 만만하게 봐서 좋을 거 없어 <웃음> 거긴 다 처리한 것 같군 지금 중요한 건 미사일이야 다음 건물을 확인해 아까랑 똑같이 하는데 제공창을 통해서 진입하거나 환풍구에 체력값를 넣어서 놈들이 나오게 할수 있어야 브라자 체력값 말고도 뭐있노? 청광, 시포, 호열연막 사 용해도 좋다. 가, 이제 우리 자 어머, 해 주십시오. 이더라 건물도 확보해가지. 잘 가라. 새끼 위쪽을 봤어야지. 위다 이 새끼야 위로 좀 봤어야지. 잘니 s e удоб馬 m r 어야지 s o 우 u t e 여기 두냐 아. 말이다 양식장 건물 클리어 미사일이 들어갈 만한 컨테이너는 안 보입니다 말입니다 나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싹다 뒤져 모든찾아해자고 알겠습니다 음, 그이당연입니다 냄새 맡다가 죽겠는데요나 마약이가. 양식장에 처음 가봤나 예. 왜 저만 보내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수모지도다 뭔가 있습니다. 등대 밑으로 있네. 뭔데? 설계도 같습니다. 놈들도 아주 제대로인데요 음, 등대 밑에 그래. 터널요 있습니다. 터널이 있도 서 등대 쪽으로 이동한다. 밖으로 나와. 예. 나 이거 탄약을좀 가져와야 되는데 전체 공이 어디 있을 건데? 여기는 타약이 없나? 설마 여깄다 여깄다 양식장 밖에서 대기중이다 까지 어디있노 가만 갑시다 이동하자 가지 뭐하고있나 등대로 간다 따라와 계속 이러면. 진행해, 괜히 지체했다가 놈들이 지원을 부르면 상황이 심각해질 거야. 여긴 놈들 구역이니까 조심해야 돼. 맞는 말이야. 일단 놈들이 철저히 경계한다고 생각해. 경계가 졸라 많을 거야. 안기와 길래 쇼틀을 이용해서 은밀하게 간다. 정찰 저격하면 역시 대인님이죠. 그래 늘 하던 거지. 가자 능선을 지나서 현장을 점검한다 <웃음> 거리를 개선해서 저격해야돼 뭔데? 알겠습니다 뭔데지 뭐 왜그래 왜그래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와챠 여기는 뭐라고 승계가 시하해보인기다 여기면 괜찮겠어 저격총을 쓰는게 좋아할까 아 그게 유리해 야, 이 정도 거리에선 가변 비 만한 게 없지. 장갑을 착용했다. 교전할 때 머리를 노려. 먼저 카르텔부터 정리하고 들어간다. 한 놈이 떨어져 있다. 두칸 반. 한 칸, 두 칸, 반. 한 권, 두 권, 두 권. 잘 잡았어. 갓지. 계속 경계해. 다른 술잘 i 가 g 체못보보 떨어져 져 있는 놈 u s 두칸 m 뭐야 가지 어디다 g 예. 팔고 있는 걸 e h o u 지 e I'm 지 저는 혼자 있다 g 칸 to 을잘 e h o 르 s 처리 m 르 o 놈들 일손이 부족하겠는데 e 리 o 옆에 e i 내가 잡지 n 리 to go 내가 맞지 e 칸 장갑을 착용했다. 교전할때 머리를 노려 움직이던데 깔끔하네 깔끔하군 아... 저놈은 내가 잡지 두칸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저랬다 한놈이 떨어져있다 두칸반 제압완료. 또한놈 잡았군. 나머지 음... 둘이 볼수 있다. 한 번에 두 놈을 제압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봐. 오, 오 준비됐습니다. 오기가. 이거지. 명중이다. 저격 훈련을 아주 제대로 받았고 침착해가지. 가르쳐경비가볼 수도 있다. 터질 때까지 기다려. 없습니다. 침착하게 위치를 지켜 우린 못 봤으니 괜찮을 거다 등대 아래쪽으로 전진해 난 여기서 옹호한다 업무하라고. 아, 또 제가 또, 갑니까? 또... 뭐좀 전에도 잘 했잖아 와쳐 아... 여기는 브라보 가지가 등대 쪽으로 가고 있다 확인 어, 이 세계도 은면 너무 맛있죠 스리라 갔다 고가 감사합니다 대행님 이놈들 카르텔이 아닙니다 거짐을 들었나 라스웨 아마 알카탈라일거야 하산에 부하들이겠지 하산 병력이 있다는건 여기 뭔가 있다는 뜻이야 그렇겠죠 등대 어 등대 주변에 건물들이 있어 가서 전부 확인해봐 왜 내만 시키는거야 진짜 이것들은 진짜 100m 안에 있는 건다 그거네 먼저 사람이 다 있다는 거냐 y e a 이야기 다 잡아주죠. 작업 클리아. 수색해. 뭔가 있습니다. 가방이랑 상자입니다. 전부 러시아권이요 수색. 뭐가 들었지? 비어 있습니다. 금방 꺼낸 것 된다. 같습니다. 지원하는 건가? 그런 거라면 일이 아주 커지겠지 건너편의 건물 들을 확보해야 한다 맞아 먼저 건물들을 확보한 뒤에 터널 이구를 찾아 알겠습니다 올라갈 길을 찾고 있다 а р 이띠교네 컴퓨터 안돌 들어갈 것 같다. 와우. 위 와우. 그때 저부터 가야지 끝에서하이와야이다 레버 클리아, 완전 밀수품 치고만 뭔가 찾았나? 뭔가 많습니다. 이거 마약 상자 같은데요. 미사일은 없습니다. 거주구역도 마찬가지고요네 개가, 내가 그쪽으로 간다. 터널 입구를 찾아야 돼. 여기서 터널 입구 찾는다고. 나약가방이도안있나노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 바닥을 나펴봐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찾아 터널 입구가 어딘가 있을 거다. 역정을 살펴, 난 바닥을 확인하지. 역... 역을 살피라고? 왠일?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당겨, 내가 밀지. 나설를 통로 찾다 잘했어. 여기 봐봐. 하아. 알린다. 여기로 보트 다수가 오고 있어. 제가 갈까요? 그냥 어선일 수도 있어. 일단 결국에 그 집중해. 따라와. 내려갑니다. 아주 제대로 만들었네요. 만든지꽤 된것 같습니다. 아주 교정부르지 뭐 끝장이겠는데. 겁나 그래요. 음. 꺼지면 아, 꺼지면 아. 꺼지면 안 되는 건가. 라스웰 현재 터널에서 해안 쪽으로 이동 중 상황은. 보트가 예. 접근 중이야. 예, 아직도 괜찮아. 어. 음, 널 혼자 두면 안되는데이 정도는 흔한 일이잖아, 존. 건대서 음, 그, 네, 그, 뭐. 위험하다고 했잖아. 괜찮아. 완전 무방비도 아니고 무기도 있으니까 이상... 폴클리야나 왔다 아 가지가지 하는 것만 참수이니다 이런 미친 음, 카르텔이 저걸로 운송하는 거였어 미사일도 들어가겠는데요 그래 그래도 멀리못갈 거야 라스르 현재 해안 동굴 안에 있다 병력도 미사일도 없어 음. 알겠다 난 바로 건너편에 있어 근데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이란 기다려. 바다 쪽으로 확인해. 저기 뭐죠? 보트가 접근한다. 알카탈라 같은데 무기가 있어. 저기다. 교전한다. 나스! 시발 저 새끼들이. 라스웰, 나스라스웨이씨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새끼들이 라스웨를보했다 못해, 아알카탈라내나 잡으려는 것 같아. 발스 발사! 대꺼지대아알카탈라알카탈라 후두하, 후두하, 잘해, 후두두하 하라. 나가다 외면. 애들한테 시비를 고라이 이거 누가 누 아, 나스 라스웰! 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연락해야 돼. 도 나도! 나라스도나 구해야 합니다. 이동한나